네. 두 번째 팁은 뭔가 봤더니, be a good listener. 되세요. 되라. become. 똑같은 말인데, be. 뭐가 돼? a good listener. 훌륭한 청취자. 예, 네, 그러니까 좋은 청취자가 되라. 이 말은, 네. 잘 들으세요. 이 말이죠. listen carefully. Don't listen. 여기 있는 말 그대로 활용하면 listen well.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예. 네, 그슨, listener가 명사니까 형용사로 꾸며줘야 하고요. listen,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사로 얘기해서 listen, 그시이 t e listen, w e l l 이렇게 해야지 어쨌든 잘 들어라 왜잘 들어 아까 뭐 t 했어 첫 번째 s t e i t e s t 작했 l i s t i s t n l i n l i t e n listen, i s e n l i s t e i s t n l i s e n l i s t 대 n l i s e n l l e n l e n l i s listen, e n s t e n l i s listen, listen, n e l e l l e n s t e n e s 그래서 가난한 이런 데도 있지만 여기서는 잘 못하는 형편없는 네, 대부분 사람들 형편없는 리스너들, 청취자들입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들어못들어, 들어. 안 들어, 잘안 들어. Don't listen well입니다. 이 말이죠. u p o o r listeners. 잘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알아두세요. So, 그러니, how can you be a good listener? How can I be a good listener?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요? 뭐가 good listener가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How can you listen well? 이거죠. 자 방법이 나왔습니다. Look people in the eye. 사람들 눈을 들여다보세요. 눈을 쳐다보세요. Listen carefully. 주의깊게 들으세요. Carefully 아니라 carefully입니다. 아까 well 했듯이. Listen carefully to the i r words. 원래 listen to가 뭐뭐를 듣다잖아요. 그들의 말을 잘 주의깊게 들으세요. Don't look at your cell phone or space out.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핸폰을 쳐다보거나 예, 스페이스 아웃은 딴청을 부리다야. 정신이 바꿈 나가는 거예요. 아웃, 딴청 부리지 마세요. 뭐 왜?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듣기만 하면 되느냐. 세 번째 조언이 Give feedback. Give feedback은 반응이잖아요. 반응을 주세요. 듣고 있다는 거 나는 듣고 있지만 상대방이 내가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듣고 있는 걸 표시를 해요. 그래서 an active listener 적극적인 listen, 청취자가 되세요. 적극적인 청취자 active listener가 되세요. 네.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청취자가 될까? nod your head. 여러분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from time to time 가끔 때때로 sometimes랑 같은, 같은 말이에요. Sometimes 가끔씩 고개를과 그 대기 주시고 can say 이런 말을 할수 있대요. Little things 그 작은 짤막한 것들. 자, like는 뭐마 같은. You can you can say little things like wow or cool. Wow 또는 cool 멋있어 같은 짤막짤막한 것 말들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는 또 내가 너무 길게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짧게 짧게 예. 그런 말을 할수 있고 또한 예, 아까 you can 했으니까 a l s 수가 여기 들어가 또한 say 뭐를 말할 수 있냐면 something like 요와 같은 약간 짧았는데 지금 좀 길어졌죠 예, you can say something like that's interesting tell me more 이런 말과 같은 것도 할수 있어요 that's interesting 재밌다 더 말해줘 tell me more 더 말해줄래 예 그런 말들을 해주는 게 be an active listener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게 뭐 하는 거야 결국 giving feedback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주는 거야 근데 giving은 주어라서 동명사라서 giving 인데 yeah. to give to give 나 똑같아 to give 주는 것이니까 yeah. shows는 동사 giving이 3인칭 단수처리 돼요 동명사는 그래서 반응을 해주는 것은 shows that you're listening 대신 없어도 됩니다. 접속사예요 뒤에가 주어 동사가 있던 얘기지.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걸 나타내 줍니다.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은 반응을 해 주는 것은 나 듣고 있어라는 표시입니다라는 거죠. And giving feedback shows that you're listening. 그러니까 피드백을 왜 하는 거야? 어, 나 듣고 있다라는 걸 알려 주는 거죠. 그래서 반응까지. 첫 번째 물어서 대화를 시작하고 대답을 하면 듣고 그다음에 듣기만 하면 안 돼. 반응해라. 이런 말에 I went to the blue boys concert. 아, 나 BTS 콘서트 갔다 왔어. 응, BTS 같은 그런 blue boys 그룹 갔다 왔어 때 What wow, that's interesting. Tell me more. 이렇게 반응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내용도 놓치면 안 되고요. 뭐또 음, 놓치면 안 되죠 당연히. 정리 잘해드립시다